이만했어요! 꼬막, 숙회, 꼬막, 무침, 꼬막, 탕, <웃음> 어떤 식으로 먹을까요? 요거 3번, 요거 2번, 요거 1번 숙회를 먼저 먹어야지 꼬막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꼬막탕은 슴슴하고 꼬막 고유의 그런 맛이 느껴질 거니까 양념은 첼러 중에 나의 혓바닥 감각을 위해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혀를 헹궈주는 맥걸리 <웃음> 안 들어 안 들어 짠 우와 대박 아우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? 음! <목소리> <목소리> 꼬막의 승훈을 받은 사 <싸우> <웃음> <웃음> 와! 꼬막 하나 입에 물고, 막걸리 다섯 잔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쫀득! <웃음> 쫀 음! 꼬막이 통통하잖아, 이거 봐봐. 이꼬막에 이.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? 살 가득히 먹으면 그 육즙이 그대로 나오는 게 그리고 살짝 쪄 버리니까 크기도 줄어들지도 않았어 나 지금 감동받고 있어 탕탕 탕! 꼬마 탕! 탕! 나의 마음 탕! 나의 혓바닥 탕! 맛있는 탕! 신이 나는 구나 오늘은 꼬막 파티 비꼬막 비꼬막 아 맛있다 미안 <웃음> 우와 지금까지 조개탕은 가라 홍합탕 넝 no. 꼬막탕 넝 비꼬막탕 치즈온 아 너무 맛있다. 이 깊은 맛 지난번에 했던 꼬막탕이랑 또 다른 클라스! 하이, 클라스! 꼬막 숙회를 1차적으로 먼저 삶아줘야 되는데, 그 과정에서 나오는 꼬막의 국물. 그 맛있는 국물이 여기에 쭉 배겨 있는 거를 내가 그 윗물만 쫙 빼가지고 여기다가 빵 넣어서 그냥 야채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때려 넣고 그 위에 아까 삶아 놓은 어그어 그 어? 숙회 개 애들 중에서 요만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포글포글 끓을 때 마지막에 탁 넣고 불을 끄고 그냥 먹은 것 뿐이거든 와, 국물 미쳤다 진짜 짠 갑자기 소주가 생각나네 만약에 내가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면 홍합탕 너는 꼬막탕돈 받고 팔거야 음. <웃음> 오 마이 갓난못 보겠네 다음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돼 죽겠네 후. 꼬마? 내 손바닥만한 피꼬막 먹어봐야지. 신봉사가 눈 떠지는 맛이야 와, 와, 매력적이야! 내가 식초를 안 넣었거든? 초무침이 절대 아니고 약간 매콤하면서 시지 않은 골뱅이 무침 맛? 근데 미쳤다 진짜 맥주가 땡겨! 한 가지 더! 여기에 소면 비벼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나 소면 지금 삶아? 여러분 어떡해? 나 어떡해요! 집에 소면이 없습니다 너무 커서 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제철요리 꼬마 창꼬마 뭐 그냥 일반 꼬마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랑피꼬마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피꼬마 1등 다른 꼬막보다 맛이 훨씬 진하고 또 애가 크니까 식감이 아주 죽여져요. 그냥, 그냥. 와, 음. 와, 이걸로 꼬막 비빔밥 하면 무슨 맛이 나나? 음. 맛있겠으면 좋아요와 구독. 그리고 계속 보고 싶으면 알람 따랑따랑. 따랑. 안녕.